나라가 안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잠TV입니다. 아, 저는 이지선이고요. 우리 네. 늘 꿀잠연구에 몰두하고 계시는 꿀미남, 꿀미남 네. 청풍소장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아, 오늘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죠. 캠페인? 네, 그렇습니다. 음. 어, 2019년에 어, 꿀꿀돼지회를 청... 받으세요. 꿀꿀돼지회에 청풍소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캠페인이 있는데요. 캠페인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캠페인 음. 수면건강 캠페인입니다. 이거 아,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뒤에 <웃음> 뒤에 아 이거 네네네. 후변보다 더 해로운 고고리 모업 수방 캠페인입니다. 네. 우리 풍봉 소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2019년 캠페인의 첫 번째는 본인의 수면 소리를 들어보자.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작년 2018년에도 소장님께서 계속 자신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그리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하신 말씀은 자 들어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2019년에도 소리를 녹음을 해서 갖고 오면 소장님께서 네. 분석, 상담 네. 해주시는 거죠. 뭐 제가 갖고 있는 네. 뭐 제주라면 제주니까. 네네네. 네, 네. 어,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거는 제가 아무리 주변을 살펴보고 음. 알아보고 음. 정보를 아무리 동원을 해봐도 네. 청풍소장님 밖에는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군가 있겠죠? 모르시는 거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발이 넓다면, 조금 넓은 편인데, 아, 음. 어, D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코골이 소리를 가지고 그분의 그 코골이 소리의 원인이 어딘지, 또,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 해결책을 제안을 해주고 제시를 해주는 분은 우리 꿀미남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어, 청풍 소장님이 단지 그 소리를 듣고 흉내만 내서 그 코골이 무업 환자의 그 내부적인 원인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그 코골이 무호흡에 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연구를 하셨고요. 더 누구보다도 공부를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 워낙 겸손하셔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모든 학문과 경험과 지식이 다 합쳐져서 그래서 지금 오늘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시면 듣고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싶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요. 어, 2019년 수면과 건강 수면건강연구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캠페인 본인의 수면의 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봅시다. 그리고 또두 번째 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예 수면건강에 관한 공개 강좌. 그런데, 네. 무료예요. 네. 네네. 네. 무료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 저희가 건강 강좌를 해요. 그러게 사실은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 그 강의장 임대료도. 꽤 있구나. <웃음>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2019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어요 <웃음> 뭔가 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공짜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첫회만 공짜로 하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웃음> 어, 장소가 저희가 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고요. 어, 20명 정도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00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음. 이제 2,000명이 고, 이제 뭐, 넓은 데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네.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서 조금 복잡한 것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코골이 무업을 해결할 수 있는 원인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24일 날 목요일 선능역 4번 출구 더모임이라고 하는 장소를 저희가 조금 빌렸어요.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회의장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근데 음. 여러분의 꼭 코골이 소리를 녹음해서 가지고 오시면 코골이 무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건강 강좌와 함께 그 자리에서 코골이 무업 소리를 분석하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와 일반인의 중간 쯤에서 음. 어, 의학적인 한국말인데 되게 어려운 음. 또는 외국어인데 이해가 안 되는 음. 그런 것들을 그냥 쉬운 언어로 음. 그냥 편하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청풍 소장님이 그래서, 비유의 또 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말씀하실 때 보면 아주 쉽게 비유를 해주시잖아요. 네. 강의를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고 재미있는, 네, <웃음> 네, 네, 네. 시간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음. 수면 건강 강좌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잘난 척 하는 강좌가 아니라, 쉬운 말로, 쉬운 비유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정말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강좌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아래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어, 또 강좌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또 필요하시면 서울 512에 0222 저희의 수면 건강연구소의 전화번호거든요. 왜0222한줄 알아요? 왜요? 이, 이, 이가 네. 그 만화보면 지지지 이렇게 네요 지지지. 네, 네, 네, 네. 지지. 잠잘 자라고. 공, 둘, 둘, 공지지지. 네. 전화번호도 그렇게 생각까지 <웃음> <웃음> 깊게 생각하셔서 정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진짜 전화번호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요. 20명 혹은 200명, 2000명이 되는 날까지 많은 분들이 건강한 수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세요, 여러분. 신청하세요, 신청. 네. 누가 오는 거 보겠어요? <웃음>